분명 신께서는 너무나도 전지전능하셔서 제 발버둥 따윈 무의미하게 느껴지시겠죠 그렇다 해도 저는... 구원자님, 와주셨군요? 오늘은 아케나인 광장을 가볍게 안내 응? 그러네요. 그러게요 작은 동물이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언제 봐도 안심이 됩니다 원자님을 과거로부터 소환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에는 대가가 필요했어요 태초의 기억 일부와 저의 유물, 방주 메타트론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중 상당 부분이 소실되었습니다 방주는 언제나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모두를 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방주를 유지보수해야 하는데 제 능력이 모자라지 않을지 염려되네요 걱정 마세요 구원자님 모든 기억을 다 잃은 건 아니고 실제로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어요 구원자님은 정령들을 이끌어 주시는 일에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웃음>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방금 저를 매피라고 부르신 건가요? 그렇죠. 저도 저만큼 이름이 긴 정령은 본 적이 없습니다. 줄여 부르시는 것도 이해가 되네요. 아케나인 광장은 분수가 있어서 새들도 자주 찾아요. 따라오세요. 한 바퀴 돌면서 구경시켜드릴게요.